예자 천원 됐습니다.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이제 가리돌 전망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리불 전망대는 삼사포 마을의 수로 전해지는 용일 황사동에 고산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날에는 투명 들어서 바다 위를 는가을 돌릴 수 있는 곳이과 준비를 할필에메랄고 마치 진검 날이자 어이에 운동을 위해서 투명하 <laughs> Now we are passing by c a r r i p t u o l Observation Deck. c a r r i p t u o l Observation Deck symbolizes the b o o d travel. Basically, it's the same. The lower part of the deck is made of g l a so s it gives you a thrill of walking on the sea. The meaning of c a r r i p t u o l is that the rocks of the You can also see him. the famous Korean female divers whose t r a s u i e comes from Jeju Island. l e u r e t t u a r n i d o r s <laughs> e h a r o e a Dorsey, Harry d o e o r s y a d o e a r a o s e y a r r o d a e r y e o d o e r a s a o h e d e s a o s y e o s h s s d a e r y e o d o s y a d a e r y e o d o s y a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미일 다리솔 전망대는 우천으로 인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정비가 끝날 때까지 입장을 하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 이번 역에서 하차를 하시더라도 다리털 전망대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